안녕하세요. 민정힐링 김민정입니다. 네, 제가 오프라인에서 목동원에스 요가원, 그리고 유튜브에서 민정힐링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제가 여러 회원들을 대할 때,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대할 때꼭 버리고 싶지 않은 저만의 기준, 방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첫 번째로요 몸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회원의 몸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고요 저희 요가원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치유 요가 거든요 네 그래서 치유 요가는요 이제 힘들게 운동만 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회원들이 자신의 힘을 느끼고 그 힘을 잘 키우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1시간을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그 안에서 평소 회원분들이 자신이 무심코 했던 그 자세의 습관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변형이 되어 있는 몸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이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는 운동 플러스 교육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어, 회원분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몸의 경직이라든가 이 자세 의 불균형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문적인 이 정보를 잘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골격, 그리고 내장기, 호흡, 혈액, 또 림프, 순환, 그리고 경락 같은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인체 해부, 생리학적인 부분은 어, 우리가 인체, 일상생활을 할때 단지 근육과 골격의 문제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호르몬이라든가 수면의 문제, 스트레스, 또 정신적인 부분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어, 기존의 회원분들이 저희 요가원 찾아오시고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어 그냥 우연히 보셨다가 구독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것은요 우선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이 요가 수업 그리고 유튜브 영상 컨텐츠를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요가원을 오시거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중년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실제로 이제 근력이 조금 더 약해지고 여러 가지 몸의 기능적인 불균형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많이 괴롭고 힘들지만 또 강한 운동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몸의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런 분들의 몸의 조건에 적절한 것들을 잘 대처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음 저만의 이 서비스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계속 꾸준히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어 조금 더음 이제 전문가로서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저의 저를 바라봐 주시는 것도 있는. 같고요. 또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저희 유아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네이버의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참 요즘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과 어깨의 어려움도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거북목이나 일자목, 뭐 목디스크의 어려움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불면증이라든가 팔에 저임 어깨에 극심한 통증, 또 호흡이 불편한 문제들까지도요. 요가에서 직접적으로 이완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노하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호흡하면은 늘 아는 복식호흡뿐 아니라 다양한 이 자세들, 몸의 각도에 따라서 호흡을 적절한 방향으로 그때그때 변형해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조금 더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호흡을 통한 여러가지 치유의 경험도 제공해 드립니다 육아원에 오시게 되면요. 일상에서 직업적으로 가지는 몸의 불편함이 육아를 단체 수업을 하시거나 개인 지도를 받으시면서 많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더 여유를 가지고 다른 일도 조금 더 편안하게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바쁜 일상 중에서도 육아원에 오는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시는 회원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 힐링입니다